아.. <목소리> 아..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웃음> <웃음> 잠시만요 제가 마지막으로 해드릴 얘기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못한 꿈이 너무 많습니다 한 번만 봐주시면 제가 슈아, 형, 슈아 형을 제가 잡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진짜 이것만 약속하겠습니다 오시문 열어줘 어, 제가 지금 저거 여, 열고 바로 여, 열면서 열면서 바로 딱 잡힐 수 있게 그럼 제가 루토만 가겠습니다 지금 하겠습니다 어... <웃음> <웃음> 이렇게까지 해야 돼 어디야! 쌰 으쌰! 으세 으쌰! 으쌰! 으쌰! 으쌰! 으쌰! 으어 으쌰! 가안 보여. 아 진짜. <웃음> 호시야 <웃음> 호시야 너 그냥 그렇게 간다고? 호시야 <웃음> 형안 도와줘? <웃음> 한번맞으면안 돼요? 한숨 씨 너무 빨리 끝나지 아이 방송 분량이 안 나오잖아 <웃음>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아아 아. 어디 있 어딨어요? 열쇠 열쇠 어딨어요? 네, 제가 안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형님 후렴이 랩앤와 이런데 이제 후추를 이렇게 뿌려주시면 돼요. 후추나 뭐 소금 왼손부터 한번두번 번 내려오고 오른손으로 한번두번 번 올라오면 돼요. 그리고, 리듬, 리듬. 어, 너무 잘한데? 5, 6, 7, 네. Left and right. Left and right. 아, 이게 참 열쇠가. 그게. 네, 들어갔습니다. 아, 갔습니다 아. 대신자야. 안녕하세요 와. <웃음> 그러니까 제가 키 찾으면 되는 거잖아 그쵸? 어디 있는지는 안 알아줄 거고 솔직히 아까 노랬죠? 그쵸? 키를 찾아야 되잖아. 키... 아, 키를 못 찾겠어. 어, 여기도 사람이 있다. 저건 누구야? 어쨌든... 잠깐만, 키는 어떻게 생겼지? 하, 진짜 키는 어딨지? 감독님 키는 어디서 났어요? 키는 아예 없는데? 아이.. <웃음> 야! 아, 아. 아 진짜 키를 찾아야 돼요. 아, 잠깐만요. <웃음> 내가 뭐랬지? 겁쟁이 두명 모임 못뭐 된다고? 진짜 갑자이 <웃음> <감탄이 웃음> <진짜 재밌어. 웃음> 보여줄게 내가 <웃음> 가요? 아 진짜 갑니다 같이 같이 같이 빨리 같이, 같이, 같이. <웃음> 와형형 <웃음> <웃음> <웃음> 어, 근데 조용히 해야되는 거 아니야? 사마가 우리 어디 있는지 알았는데 왜? <웃음> 어디 어디 갔어? 어우. 아, 왜? 문 부셔 줘. 형 거기 보 봐봐. 거기 들어오시는지 봐봐. 어. 뭐 있어? 야! 오, 야! <웃음> <웃음> 여기도 있어. 잘했마 가면 섰어, 섰어. 아, 섰어, 썼어썼어한 섰어. 여기 나갈 수있어근데 있어? 근데. 있어?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사람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없 분이 <여성분이던데? 웃음> 어 없어, 어 없어, 여자분이없 있을 것 같아 그어 없어, 없어, 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어안해 미안해, 미가해 어? 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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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나나나아 <봐도> <우사! 봐도>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예예예 어디에요? 열었다! 어? 김 야! 안했어아생세요 <봐도> <봐도> 마지막까지 예열3명다시힘드셨죠 나도 나 나도